요거 하면은 요거는 남까지해 드릴게요. 얼마씩이에요? 되게 요거는 요건은... 그가자면 얼마씩이에요? 주문 제일 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동해시에 있는 무코항에 왔습니다 방문일은 제가 금요일날 방문을 했고요 방문시간은 오후 1시 30분 점심경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코항에 좀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복불복이 좀 심해요 어떤 경우는 그 수산물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없는 편에 속하고요 좀 그래도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구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얼마씩이에요 아는거요? 예 요거 단 빨간색 요거 15,000원 15,000원? 아 이건 생동은거예요예 지금 생거도 드시도 되고 지금 살았잖아요 아 요거는 얼마씩이예요? 요거는 박새우나 이거예요? 예요거또 요것도 버리세우 박새우 아고박새우는거예 이건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2만원 이건 2만0 0 0원네 사는거 일주일에 모형을 한대요 요것도 다 살았어요 도저이 사는 바람에이거 살았 <웃음> 이거는 15,000원 이건 2만원이예요예 요거하고 하면은 요거 만 원까지 입어 드릴게 원래 지금 그래 팔지 말아 하고 갔는데 아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그래 팔지 말아 하고 갔어요. 그러면은 정확히 주세요. 그러면은 예, 오면은 여기뱅이는 얼마씩이에요? 골뱅이 요거 삼만 원3 삼만 원 요거 2만원 요거는 이만 원 요거 삼만 원 요거 필수에서요 지금 도르묵이 알이 들었나요? 어, 예, 알 그랬어. 알 그랬어. 그래, 그래. 도르묵은 얼마예요? 이만원 이만해. 음. 도르묵이 원래 싸지 않았나요? 근데 지금 도르묵이고 뭐 이거 굉장히 다르다. 네. 지금 잘 안, 이렇게 아랫게 또 바람 뿌렸잖아. 그래. 그래, 안 많다니까, 이 머리 때문에. 요즘 베개가 좀 나와요? 이제, 이제, 이제 그렇지. 나오죠? 응, 이제, 다음 달까지인데, 다음 달인가 바짝 나 지금 살이 좀 차있나 모르겠네요? 아직까지는 좀, 좀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게, 정월 정도 돼야. 그렇지. <웃음> 그죠? 그래도 사람들 심리가, 베개가 네. 나온다 하니까. 그렇죠, 또. 한마디라도 흘리면 안 된다. 살았다, 이렇게. 해서. <웃음> 있게 드세요. 예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 고 이거 대게는 얼마씩이에요? 대게 요거는 이십만 원인데 십팔만 원까지 다섯 마리. 다섯 음, 마리? 예. 십팔만 원까지. 쪄주고. 쪄주네. 예. 저 우리 들 다섯 쪄 쪘는데요. 이 음, 이거하고 음. 다른 건가요? 이거하고 똑같고요. 똑같은 음. 거예 크기가. 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 네 요즘은 이동해의 어획량이 좀 감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물건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산물 자체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요즘 대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썩 살이 많이 차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음. 그래서 이제 한 1월 중순 넘어가야 아, 그때 정도 돼야 좀 대게가 살이 좀 차고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생선들하고 골뱅이류, 그러니까 뭐 고등어 요 정도, 어, 대구 조금 이렇게 있었고요. 그리고 대부분 점포들이 공사 중이었어요.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선어집, 뭐대개쪽 점포들은 이렇게 별로 몇 군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. 저 그렇죠. 어종이 다양하거나 그러지 않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요. 자, 이쪽은 이제 활어 어, 보러 넘어왔습니다. 생선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. 수조가 좀 통통 비어. 그러니까 우코항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대박으로 많이 있던 날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없는 날이 있고,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도 방어 고등어, 뭐 참가잠이 한요 정도 뭐좀 보이고요. 이제 고등어는 좀 CR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. 배 양쪽이 노란게 참가잠이고 등이 반달모양 같은 그런 점들이 있어요 이제 오징어도 크기가 괜찮아요 얼마 전에 제 주문진 영상인데 제가 이날 다녔던 어항 중에서는 주문진이 가장 저렴했고요 지금 뭐 띠볼락, 누르시볼락 여기서 다 그냥 자연산 우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볼락은 얼마씩이에요? 한 마리 많았잖아 한3 4 0 0 g 정도 돼보여요 그리고 이제 전복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고가의 생선이죠 그리고 이제 아홉 동가리 가 보이는데 요게 내장에서 그좀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손질을 잘하면은 싱싱할 때 손질 잘하면은 어 맛이 괜찮은 음 그런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생선 뭐 성대도 많이 보이고요 뭐 참가자미, 문늬오징어작년에참문늬오징어가 그러니까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아요 어. 어. 어. 어. 오징어 두 마리, 성대 지금 오징어 두 마리, 성대 한 마리, 방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5만원 구성이네요. 가격은 좀 만만치 않은데 이 오징어가 좀 비싸더라고요. 보통 손질비는 생석값이 10%에서 20%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무늬는 얼마씩이에요? 한사만원 진짜? 진짜? 크다 얼마만원크요 지금 제출이 돼. 진짜 맛있어. 참가자미는 얼마씩? 4만원. 참가자미. 그 줄가자미는 얼마씩 돼요? 10만원. 10만 1만원 마리에? 응, 다른 거 3만원 네금이더싸봐 네, 네. 한 바퀴 더싸 그리고 이제 식당 비용이 1인 3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3인 이상이라고 되어있네요 요즘 초장집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천원 짜리도 많이 볼수 있고요 요즘 네, 그리고 이제 띠볼락 누루시 볼락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점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. 똑같아요? 네. 나가는 거예요?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? 1 5 0원 15,000원? 뭐? 야, 너 이렇게 이렇게 치우아아이너 죽었잖아 옆면에 가서 우리 제가 먼저 다 다른 것도 다르쳐 아, 아, 아, 알았어 이리 치우잖아예 아, 나 아, 아, 아. 아, 달고기인데 예전에 제가 무코항에서 달고기는 이렇게 서비스로 많이 받았던 물고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달고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어이, 달고기는 얼마씩이에요? 달고기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2만원? 네. <웃음> 이거 볼락은 얼마예요? 볼락이에요 어, 히로에 네. 5만원 네 그럼 5만원 네, 전체적으로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돌돔도 가격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, 이렇게 해서 무코황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뭐 이렇게 천어류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어획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